안녕하십니까 바이크웨클럽 운영자 레옹입니다. 어, 오늘은 음,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꿈이 있죠. 어, 일단은 국내에서 전국 투어를 한번 하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어,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곳이 어디냐 바로 미국 대륙 행단이죠. 미국 대륙 횡단까지 제가 동호회를 한 4년에서 7년 사이 운영을 하면서 음, 멤버 3만명도 모집을 했었고 지금 보이는 화면 보시겠지만 지금 뒤에는 녹키산 정상을 위하여 multim도 <susurra> 미국 대륙 횡단 시에 촬영했던 영상들이 지금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국내에서 충분히 타셨고 그리고 가까운 대만 이라든지 뭐 일본 중국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 백두산 코스도 많이들 가지고 계신데 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 어떻게 동호회들 하고 계획을 짜서 어, 미국 대륙 횡단을 할수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 몇 차례 걸쳐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한 4년 전이었죠. 어, 바이크웨이 클럽을 하면서 전국 일주도 다 끝냈었고, 뭐, 전국 섬 여행도 끝냈었고, 그다음에 어, 국토정주는 기본으로 뭐 멤버들하고 한 2, 3회 정도를 완료, 완주를 한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백두대간도 마무리를 했었고, 음, 그런 중에 아마 2014년 겨울 이었을 거예요어 마무리를 한번 해보자 멋있게 그러면 어, 가장 길고 어, 공식적인 코스가 어디 있을까 를좀 생각을 해 보니까 미국 대륙횡단이있더라고요 실제로 미국 대륙횡단 같은 경우에는 램 코스라고 해서 어, 매해 봄에서 가을까지 미국에서도 현, 매년 열리고 있는데 어, 5 5 0 0 k m 동에서 서로, 그니까는, 러 어, 뉴욕에서, 어, LA까지 5,500km를 어 선수들이 달립니다. 그래서 그 코스를 뭐, 10일에서 전으로 해가지고, 음, 완주를 하면, 뭐, 세계 기록이 나오기도 하는데, 엄청난 코스죠. 하루에 500에서 600km를 달려야, 5,500km를 달릴 수 있는 계산이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거죠. 하루에 500에서 600km. 동해원대 같은 경우도 보통 중상급이면 한 80에서 한 150km 사이를 보통 달리거든요. 음, 그런데 시간도 한 4시간에서 뭐 차이는 있겠지만 8시간 정도 자리를 잡고 그 정도를 달리는데 하루에 500km라고 하면 그거를 10일 이상을 달린다. 그래서 5,500km를 완료한다는 건 거의 죽음의 코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램 코스에서는, 어, 사망한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출발을 해서 하루에 500에서 600km씩 나눠서 이제 1일안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잠은 본인이 알아서 자야 됩니다. 중간에 가다가 새벽까지도 달리다가, 뭐, 야간까지도 달리다가, 너무 피곤하다. 그러면 잠깐 가로수라든지, 그 주변에 누워서 잠깐 눈을 붙이고, 식사도 알아서 해야 되고, 하지만 뒤에 서포트 공식 차량은 따라다닙니다. 그 선수들이 제대로 달리고 있는지, 그 다음에 뭐 비상시라든지, 어, 뭐 그런 거를 좀 대비를 하기 위해서 서포트 차가 뒤에서는 계속 따라가면서 그 기록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죠. 그래서 도착하는데, 어, 5,500km를 도착을 하게 되죠. 뭐, 코스죠. 그래서 그램 코스가 있다는 거를 제가 이제 검색을, 구글 검색을 통해서 알아냈고, <웃음> 그협회 이메일 요청을 드려서 공식 코스 GPS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석을 했죠. 받아가지고. 그 어떻게 하면 동호원들이 어... 뭐 재밌게 그리고 안전하게 미국 대륙 횡단 코스를 마무리를 할수 있을까. 그래서 그거를 한 겨울에 한두달 동안을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구글 지도를 열어서 그 코스 GPS 코스를 따라서 어, 세부하게 들어가면서 어디 코스에서 하루를 머무려야 될 것이고 어느 코스에는 도시가 없는지 이런 거를 쭉 짜다 보니까 대략 하루에 한 100km 정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00km를 나눠보니까 한 50일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하루에 100km씩 50일을 달리면 어, 동호연들도 가능할 수 있겠다. 도전을 할수 있겠다는 결론이 섰습니다. 그래서 다만 어, 100km를 7주 7주를 연속해서 계속 달리려면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처음에 뭐 한, 한 주, 한주 정도는, 어, 체력이 받쳐질 수 있는데, 그 이상을 달릴 때는 아마 체력이 받쳐질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 6, 7주를 잡아서 달리기로 결심을 했고요. 그래서, 어, 그거를 결정을 하고, 그래갖고 7명의 멤버들을 저희 바이크웨이 클럽에서 모집을 했습니다. 음, 대단한 팀원들로만 구성을 했죠 왜냐면 이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뭐 가다 보면 끝이 없는 사막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중간에서 누구 하나가 낙오가 되거나 포기가 되면 정말 멘붕이 오게 되겠죠 중간에 포기하고 다시 다, 모두가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안전이 제일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 왜냐면 우리나라처럼 뭐 야밤이라고 갑자기 뭐 모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어, 생각한 게 캠핑카였습니다 그래서 일곱 명이 어, 번갈아 가면서 캠핑카를 운전하자 그러면 여섯 명이 달리는 셈이 되고 한 명이 그날은 운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주일에 한 회를 쉴 수가 있게 됩니다 운전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때 체력 보충을 좀 하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음, 갑자기 뭐포부가 온다든지 뭐, 이럴 때는 갑자기 대비 어, 시에 뭐 캠핑카에서 운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갑자기 뭐 용변이 마렵다든지 이런 뭐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샤워도 해야 될 거고요 급할 때는 그리고 너무 급할 때 그리고 그다음 식사가 또 중요하죠 식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마찬가지로 뭐 느닷없이 뭐 먹을 수 있는 식당이 나오는 경우가 아니거든요 뭐 끝없는 사막이 나오기도 하고 들판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들에 달려야 하기 때문에 안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원할 때쉴수 있고 그다음에 밥을 뭐, 먹을 수 있고 하는 그리고 정확한 키로수를 달리고 난 이후에 하루를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캠핑카 만큼 좋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또 캠핑카의 국가죠 캠핑 캠핑의 아주 천국이죠 미국은 워낙 많은 캠핑카들이 있고 캠핑 단지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렴하고 생각보다 1박에 뭐한 3만원에서 5만원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뭐 안에 뭐 샤워시설도 있고 간단하게 뭐 음료수라든지 뭐 이런 것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또 캠핑카를 쉴수 있는 캠핑장 장을 좀 검색을 해보니까 뭐 천, 역시 엄청나게 많더군고뭐몇천 개가 나오는데 그래도 그 우리가 쉴수 있는 캠핑카 아, 램코스라고 그랬죠 제가 그 램코스에 맞게끔 쉴수 있는 곳을 전부 다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두 달에 걸쳐서 계획을 완료했고 를 멤버들을 모집했고 그래서 일곱 명의 멤버와 드디어 3월, 4일 봄경 시작해서 출발을 하게, 되,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과정을 담은 이제 어, 미국 대륙 횡단의 코스인데요. 음, 아, 이 기록을 또 남겨야 되겠죠. 그래서 어, 제가 원래 하던 대로 사진, 무사한 사진도 굉장히 많이 촬영을 했고 그래서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뭐 6, 7주 동안 해외에 나가서 그것도 미국 대륙 횡단 하면서 에피소드가 없진 않겠죠.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고 현재에서도 지나가면서도 많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문화도 알게 됐었고 우리가 생각했던 과연 미국 대륙 횡단이란 무엇인가 정말 구, 구 그런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토를 막 넘으면서 많은 것도 느낄 수 있었고 음, 정말 마지막에 느낀 거는 아 자전거를 떠나서 굉장히 인생의 큰 어떤 경험이 되었다. 어, 이런 거를 좀더 젊었을 때 했었으면 내가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달리면서. 그리고, 음, 새로운 어떤 문화, 자전거 문화도 경험을 했고, 그리고 인생도 다시 생각하게 되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 내 자신이 안 되는 건 없구나, 할수 있다. 이런 어떤 경험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그럼 지금부터 6주간에 걸쳐서 어떻게 미국 대륙 횡단을 시작했고 어떻게 완주할 를수 있었는지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